롯데콘서트 홀이요. 아 진짜로 네.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션을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억에 남는 특별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밌어 한다고 그 클래식 공연인데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김경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눈앞에 깜깜했어요. 사고를 쳤구가 이나오입니다. 롯데콘서트 홀이 음... 서울에서 탑3 안에 드는 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음, 생각하는데 그 롯데 콘서트 홀을 매진시켜서 관객들이 꽉찬 무대에서 연주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 음, 음, 이렇게 음, 마지막 곡까지 끝나고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박참과 그런 감동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아, 연주 직전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브이로그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좀 찍어주세요. 브이로그야? 네.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찍으라니까 찍었죠. 아. 열장 각도 아니니? 근데 겁나 무겁다 이거. 두두 불가 떨어뜨리면 어떡해 근데 연주 전에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사실 누가 찍어요? 리허설 할때 노하우가 있지음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텐션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연주 전제 모습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텐션을 워낙 높은 모습을 보여드려 왔었으니까 저는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여기 이제 어우, 씨 무거워 대기실! 대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를 실제로 좀잘더잘 잘 들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집, 연습집, 이제 계속 정말 그게 반복이었고요. 근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별마당 가서 이제 뮤비도 찍고 뭐 되게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렇게 막 꽃단장을 할것 같지만, 저는 꽃단장 같은 거는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 선생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망했다. 망했어. 그러니까 연주자가, 연주자가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연주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음> 저는 연주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의상 컨셉 뭐 있어요? 오늘 의상 컨셉이요? 네 저는 저만의 스타일과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좀 특이한데? 아래는 아리아나 그란데 <웃음> 머리 스타일 아래? 아리아나 그란데 그거 그래서 누구의 스타일링을 따라한다거나 모방하는 거를 금기해요 저는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계 손가락을 돌리고 있는 거지 굳지 않게 지금 막 셀러그 먹고 뭐하고 뭐 하느라 손이 다 굳었어 저는 연주 전에는 공복을 항상 유지하는 편이에요 초콜릿 이쯤에서 하나 더먹어 배부로는 제 자신을 관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쯤에서 초콜릿 하나 더 먹어 줘 연주 전에는 그냥 그 그냥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더 에너지를 더 아끼기 위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명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즐겨봐가지고 경민언니 연주 보려고 오고 이 친구는 나우 시 공연 보려고 네. 왔어요 보면 뭐가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지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 연주 보게 돼서 좋다고 <웃음> 그러면은 이제 나우 경민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주로 봐 연주 잘하세요 아, 20분 전에는 그냥 아 이제 또곧 하겠구나 그냥 데이지를 가만히 있다가 해야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맞지? 태양 앞으로 가 그리고 승리 전까지 태양 계속 쳐 어때 어, 저는 무대에 의해서 즐기기 때문에 긴장안 해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무대에 가다공개입니다 어, Where's my coffee? Oh, here! <웃음> 커피 중독 저는 네, 계속 머릿속에는 그냥 그 연주곡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을 줘 아 왜냐면 그 감정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치지도 않는 스크래치 올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공연 준비하면서 나올 거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했어! 아, 나, 나, 나도 말도 없이?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또 응원을 해요. 네. 못! 나우 오빠가 이제 연주를 성공적으로 맞추는 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나우 님 치시는 거좀 걱정하는 척을 좀 해주세요. 아니 잘칠 건데 뭐. <웃음> He's so amazing. 야나 이제 가야 될것 같아. 요 뭐? 이제 렌트요 빠르다. 언니 언니 문 두드리고 아, 네 갈게요 사실 이번 공연이 피아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네. 정말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화 OST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뭐 솔로 각자의 클래식 솔로곡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아노의 매력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긴장도 되고, 음 응. 빨리 가서 치기, 치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주자 입장입니다. 저에게 피아노는 제가 피아노를 다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저희 지금 인생의 절반 넘게 같이 한 악기예요, 피아노가. 그래서. 항상 옆에 있었고 제가 제일 잘해왔고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제일 잘해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표현이 어. 음, 잘하고 있네 눈앞에 깜깜했어요. 어, 저는 지난번 일에는 절대 뭐 자책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어, 일어났고, 후회도 안 하는. 이게 근데 다 제가 사실 쿨한 성격을 듣고 있어서.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했지? 내가 너무 막 텐션 올린다고 난리 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자책해야 돼. 자책해야지 텐션 다운돼. 어. 여기서 똑해야 지 바람을 가르며 <웃음> 너에게 가고 있어. 나 너무 쿨한 것 같아. 루스드인 어, 블루가 원래 이제 합주곡인데 피아노 솔로곡으로 제가 이제 연주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진짜 진심으로 그냥 재밌게 칠 생각에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퍼포먼스적으로 관객들이 되게 즐겁게 들을까 이 곡을. 아, 근데 진짜 다리 꺼? 어떻게? 해? 음. 아, 전 진짜 좋은데요? 걸 다리 꺼는 거? 완전 무음네요이단 음. 제가 치면서도 즐거운데 어떻게 또이 즐거움을 전달해드릴까라는 생각하면서 연주했던 것 같아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영상 보고 왔어요. <웃음> 오늘 그러면 가장 기대하시는 곡이 있거나? 그런... 인터스텔라. 퍼스트. 편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웃음>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 봐가지고 트윗 같은 것들이 제일 기회가,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봤던 죽음의 무도나 인터스텔라 그런 적이 제일 좀 기대가 됩니다. 어. 근데 이분은 확실히 일부랑 달랐어요. 막, 나 오빠와 같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또 저희 컨셉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벌 컨셉을 좀 확실하게 하려고, 막, 오빠랑, 이제, 싸우는 그런 컨셉, 막, 우리가 이제 그거, 빙의하려고, 막 그렇게 장난도 치고 하고, 정말 편하게 들어갔어요, 이분은. 우리 할수 있지. 응. 싸울까? 다른 데 시치고 들어갈까? 차라리 그게 조금 되게 뭔가 할게요. 이렇게... 어, 쳐, 쳐, 쳐. 돼. <웃음> <웃음> 아니지. 이렇게 반대로 돼야지. 어. 어, 기분 나쁘지. 아, 나 참말. 지금 오신다고 하는 이거 해줘. 이거. 가자. 뭐 어떻게 된 거지? <웃음> 우 너가 날 끌고 가는데. 아. 그리고 일부와는 또 확실하게 다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두 명이 호흡을 한 번에 정말 딱잘 맞아가지고 들려 드려야 되니까 혼자 호흡하는 것보다 네, 좀더 다른 긴장. 네. 일부 때도 너무 좋아해 주셨지만 이부를 확실히 이제 검색분들이 훨씬 더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같은데 그게 느껴졌어요. 감진을전해 달라고. 그것 들문에막 와서 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고 진짜 감동받았고 솔직히 진짜 울컥했어. <웃음> 어. <어떡해>. 완전 대박 요봐 <웃음> 버리고 말김 봤어, 어, 내가. <웃음> 나도 경보 oh <웃음> <했어드릴까요? 웃음> 오, 수워. 뒤에, 뒤에 보셨어요? 너무 이쁜데? <웃음> 진짜 울컥했어요 그런 게 처음 받아와가지고 어, 언니 스타일이다 와... 나 이거 걸어놔야겠다 이거 또 알아? 처음인가 이런 거? 어 아니면 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파이트! 좋을 때야 좋을 때 <웃음> 오빠, 우리 잘 하자. 응. 제가 연주를 하는 게 일단 그 자체로서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연주를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히려 광, 감동을 받았어요. 관객분들한테 공연이 딱 이제 마지막 앵콜곡까지 다 끝나고, 이제 커튼콜? 커튼 까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갈 때는 너무 공허했어요. 왜냐면 그 아껴뒀던 에너지를 정말 무대 위에서 다 표출을 하고 이제 다시 무대 뒤로 돌아가는 그 소감이 아쉬웠죠. 네. 아쉬웠죠. 음.. 다시는 뭐 이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수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재밌는 연주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쉬웠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좋은 연주를 들려드렸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같이 저희와 호응을 해주신 이 공연이 진짜 그냥 제일 첫 번째로 기억되는 그런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라이벌 1.0과 2.0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이 공연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연주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와 함께해 주세요. 습니다 아, 이제 끝났네. 어... 아, 진짜 고생했어요. 같이 준비해 주느라 이거 빼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도품 음. 그 준비했어요 아, 이거 공연이 제 끝났다고 이제 상품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진짜로, 진짜로 줘 상품, 상품 진짜 줘 아, 상품은 다음 진짜? 아 진짜요?